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금과 상당히 강력했던 지점, 음, 무려 주봉구름대 하단부. 자, 그래서 주봉구름대 하단부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자, 요 지점과 거의 동일한 영향도를 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8,200불까지 한번 쭉 빠졌다가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갈 줄은 몰랐죠. 그쵸?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림은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별로 예상을 못 했고, 어, 밑으로 빠져서 8200불까지는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림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랑 구조가 좀 비슷하게 가, 가가지고 결국엔 한번 살짝 빠지는 페이크 줬다가 종가 마감하고 다시 위에서 노는 그림.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순서가 약간 뒤바뀐 감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550불, 그리고 8200불 여기에서에 대한 지지는 아직까지 어, 유지를 어,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요런 식의 모양이 왜 나왔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주요 저항이 만불이죠. 당연하게 만불. 어. 뭐 9930이라고 좀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놨는데 결국에는 만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불 저항 받고 떨어졌는데 왜 저런 식으로 가좀어 너무 격하게 떨어진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은 뭐 구름대 상단 저항도 그렇고요. 어. 구름대 상단 저항도 마찬가지고 강,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후행 스펙. 후행스펜이 아직까지는 캔들 저항을 못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만불 언저리까지 갔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어.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주봉구름대와 뭐 후행스펜 저항, 그쵸? 어. 그리고 요지점에서도 마찬가지. 어. 후행스펜과 주봉 캔들 저항,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후행스펜과 주봉 캔들 저항입니다. 네. 그래서 어... 후행스팬이 완벽하게 정배열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은 음, 저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하락을 어, 맞이했었던 그러 케이스들이 어, 과거 사례에서 계속 보였었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캔들저항을 맞고 이런 어, 식으로 떨어져버릴 가능성도 뭐 아직까지는 남아있겠지만 음, 음, 어. 이러한 지점, 요러 지점들, 그쵸? 요러한 지점들.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하락한 지점이고, 그쵸?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어, 하락한 지점. 여기 후행스팬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줄, 어, 모습인데, 캔들의 결국 저항을 받아서 쭉쭉 흐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8,200 지지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200불 8,200불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있게 지지선을 어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봉 개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트렌드 돌파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 받았으면 딱 좋았는데 9,200불 9,150불, 9,200불에서 지지 받았으면 정말 딱이죠 어, 여기 장기 하락 트렌드 돌파한 다음에 어, 리테스트 주는 시점이었잖아요 어, 그래서 아, 요 지점 지지 못 받은 게참 아쉽다 요 지점 지지 받았으면 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만불 저항 돌파 시대한, 시도하는 리테스트 관점으로 볼수 있었는데 여기서 밑으로 훅 빠져버리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 음.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봤었던 8200 그리고 8550불에 대한 지지 어, 아직까지는 그 지지에 대한 영향이 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어, 그걸로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일본상 기준선의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선이 딱 8200불이네요 네. 8200불 지지가 안 깨진다 어, 그거는 지금 일봉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자 일봉상 일봉상 단기 추세는 깨졌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9,200이죠. 네. 9,200은 일봉상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전환선은 단기 추세 중심. 단기 추세 중심은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지금은 중장기 추세에 대한 중심 기준선이죠. 8,200불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까 주봉상 봤었던 관점. 어, 한번 살짝 꺾이고 나서. 어 아직까지는 중장기 상승 추세가 일봉상에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중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어, 그 근거가 이제 8,200불입니다. 8,200불. 아, 그러니까 8,200불이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어, 좀이자리에서 지지를 주고 어, 조금 더 상승을 어, 노려볼 수 있는 고런 그림 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높이는. 고그 간격 그리고 동일한 저항선인 8,800 불 여기는 8,900 불 정도 되니까 한 8,800 불 정도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어,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 뭐 그래서 어,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어, 기대했었던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 요겠죠 여기서 꼬리 달고 페이크 다시 말아올려서 8550을 지지 회복하고 어, 뭐 여기에서 뭐 바로 저항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좋겠죠. 좋겠는데 음, 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단부에 대한 지지마저 아직까지는 어,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요거, 요거에 대한 움직임도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8,850불 어, 8,850불에 대한 어, 저항 돌파가 어, 지금은 단기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어, 좀 지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아니고 어, 조금 더 조금 타이트하게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음, 이렇게 저 고점이 낮춰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삼각수렴 채널이 만들어지죠 어, 삼각수렴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해석을 달리 할수 있는 부분이 네, 조금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는 어센딩 트 n d i n g t 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춰지면서 저점도 같이 낮춰지는 어, 이런 식의 어, 삼각수렴 채널 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지금 뭐 롱포지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런 어, 식으로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한 대략적으로 가격적으로 보면 한 8,400불? 어, 8,400불 정도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어, 8,550에서 말아올린다 라고 했을 때는 이두 어, 지점에서 한번 롱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손절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뭐 부담없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여서. 음. 요거에서 그냥 요 8,400불, 8,500불 여기 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롱포지션을 잡아가는 고로한 어, 자리 만약에 이탈된다 라고 했을 때는 e p 1 e p 2 이런 식으로 가서 단기 하모닉 패턴 반등 관점으로 보느냐 2,000불 50배 롱 지정가 8,420 그래서 어, 요 관점인 거예요 요 관점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요, 요 자리에서 받고 올라가는 관점으로 보는 거 그래서 2000불이니까 여기에 절반만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8200까지 갔을 때 다시 진입가를 여기에서 다시 e p 2로 들어가는 요 시드도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는 시드 중에서 절반만 여기에서 매수를 걸어놓고 저는 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